우와. 우와. 우와. 이 이츠베러 마요는 여러 개들 더티 님께서 샐러드 만들어 드실 때이 이츠베러 마요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마요네즈는 맞는데 콩으로 만들었대요. 국내산 약콩, 그리고 100% 순식물성, 제로 콜레스테롤. 보통 마요네즈보다도 칼로리가 훨씬 적어가지고 다이어트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해요. 음 마요네즈랑 그 참깨 소스? 그 소스랑 맛이 비슷해요. 일반 마요네즈보다 훨씬 고소한데? 맛있는데? 약간 콩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세트로 팔길래 같이 구입해고스리나차 소스입니다 어떻게 까는 건지 모르겠어 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운데? 일단 오늘은 샐러드 만들어 먹는 이렇게는 구무많 연어 <웃음> 다른 다이어트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연어를 많이 먹지 않던데. 이거 연어에다가 두부랑 버섯 데친 거 그리고 채소 이렇게만 넣었어요. 너무 맛있겠다. 야. 어떡해 너무 맛있다 이게 콩어로 만들었다고 하더니 두부하고 진짜 잘 어울립니다 이거 두부 샐러드로만 해서 먹어도 되겠어요 맛있어 딸기청에 만들려고 녹여놨던 딸기 하나 스티해가지고 딸기 썰어 러다 음, 진짜 상큼하네. 근데 정말 맛있거든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 짬뽕도 먹고 싶어! 제가 시켜먹는 짬뽕집이 진짜 맛있거든요! 서브웨이, 이탈리안 BMT 30cm랑 더블 초코칩!